카 세단이야 갓 세단? 갓 세단, 쪽파 세단 미나리 세단 부드럽네, 미나리가 이거 60폭인데요 이거 절근이라고 소금이 딱한가마들어가어요여로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하면 돼요 <목소리> 그럼 이해 올리자 얜더올리리 이따 돈이 6개월이면 됐었는데, 몰라. 몰라. 음. <웃음> 안 짜니까 배수가 달다. 안 짜니까? 응. 아, 짜. 우리 아들 이쁘에도 짜는. 그럴 땐 말해도 되지 또. 아니, 얘는 한 번에 두개 주시지. 두, 두 번에 손안 가도 돼. 그래. 이거는 갓 대추 60 포기에 아 미나리 큰거 석단 쪽파 큰거 석단 대파 큰거 석단 대파가 아니라 단체 갓 그렇게 넣어요 우리는 아 우리 집에 오늘 그냥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음. 되겠지? 어, 그냥 밑에로 밑에, 이제 그냥 배로 가지. 이제 물랑 갈아놓고 많이 갈아줘 예. 응? 아잘 깎는 잘 깎는다고. <웃음> 이제 썰어줘. 그가잘 잘하게 썰어. 비싸게 갈아야 되니까. 갈아서 하니까 일이 더 되고 그만. 짤 때는 쉽지. 짤 때는 쉽지. 응. 그냥 무쳐버리니까 응. 이것도 썰어야지. 응. 그거 응. 응. 응. 다 썰을 다 먹어. 항색이 이거 항석어. 이 항색이 좀맛 봐봐. 다되는게 보통 안 내린 거야? 안되린 거야. 이건 생겼이야. 음. 국물만 내가 항색이 되어서, 음. 이게 항색이였는데 그 국물만 내가 따라놨어. 이 음. 그거 엄청 음. 달고 좋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응. 응.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끌시끌 해요. 도와준다고 이거만 넣고 이따 간 보고 싱거우면 배추가 좀 짜게 들거져가지고 간 바감해서 넣어야 돼. 이게 액젓인데 멸치액젓. 근데 내가 한 2리터 정도 부었어요 이거만 넣고 더붓고 음, 새우젓도 200 200ml 정도. 무 갖다 주세요. 무. 불가능 어, 아예 쓸어 나 버려야지. 이 그, 아, 간다매. 걸어 가나 하고 여기? 여기도 구매해야 되는데. 응? 기억이. 거 배. 배 가는 거야, 배. 네. 음. 이제다 넣어 봐 봐. 이게 다 넣어야 될까? 음, 다 넣었어. 다 넣. 음. 음. 왜냐면 이게 많이 넣을수록 더 저거 도 뭐, 물은 많이 없구만저적만 그, 쌀만 많구만 이거 다 갈았니? 응? 몇개 썰었어? 다 썰어 응, 다, 다, 아, 다, 다, 다, 네. 다 썰어야 돼. 이거 다 썰어야 돼. 다썰어야 돼. 수다 이거 마늘. 마늘. 이 이거. 야 뭐. 생강. 이 정도면 다 갈아지지? 갈아지겠지. 생새우. 이 생새우, 생새우 다섯 분이야. 생새우 다섯 뭐. 분이야. 이것만 넣어야겠다. 네, 네근 네, 정도. 네근. 많이 넣는 거야. 다섯 분 넣어야 아니야. 아니, 근데 여름. 생새우고 네근에서 뭐야 언니. 다 넣어버렸지. 아니 너무너무 너무 많이 넣면는데 아니 딴데 들어갈게 있어 시원하대 생선이 어소 너무 시원해 생수 너무 시원해 맛있어 응. 생강하고배 가는 거어생강하고배 가는 거 양파하고 그생강하고 어, 아니야 양파하고 배하고 배하고 양파하고 맞아 말이 이렇게 했나 와. 이게 전라도 물아 엄청 맛있다네 한번 먹어보지 뭐 응, 엄청 맛있대 비싸대자고. 여름까지만 갈까? 응, 응, 응, 응. 아, 갈아버려. 잘가나 응. 응. 그냥 무저, 물 좀, 물좀 부어서 갈아야 돼. 남자 음음 하는 일이고, 여자 하는 일이고, 아, 못하지. 응? 응? 가 응? 응? 거 응? 10, 10개 정도야. 10개. 10개 정도. 그래도 좀 먹을 만1 0개들어야 10개. 10개. 10, 10개 되겠지? 10개? 응. 아까 큰거것까지 해서 다 해서. 1개큰걸큰 큰 10... 걸로 따지면 10개. 응. 응. 10개 넘지? 넘무 귀찮으니까. 넘지 이거니 갈아버려. 이거만 넣자. 응. 옛날에는 그냥, 응. 언젠가 한번은 우리 사장님 중간에 흐뭇물이 한 거야. 응.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갖고 가, 이, 저, 도와준 언니가 야 이거 안 된다. 첫낙보다 섞어라. 음, 근데 그 음.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그래? 막허용됐는데도 첫낙보다 응. 조금 섞었어. 음. 굉장히 빛깔이 나더라고 이거 오빠니까 한 거. 어 너무 좋다니까. 좋아. 어, 나그거 음, 그래. 색깔이 뭐. 너무 예쁜 거야, 그거. 엄청 굽다. 그래, 색깔이 오빠, 나 내년에도. 내년에 사셔. 내년에도 살 거야. 네. 난 저렇게, 우린 저렇게 굵고, 안 먹어 예? 네? 우린 저렇게 굵었대. 굵은 거? 너무 어 간으로, 이빠게빵 하다 가면 되지. 어, 내, 저기, 예. 한번더가면 되지. 어, 한번 더, 내려 저기 하다 하면 되지. 내년에도 자기는 오빠한테 살 거야. 응. 좋더라고 굵을 거나 저기서, 저, 저만이에서 응. 사왔는데 엄청 굵고, 이뻐 김당은 군어도 상관없어요. 네. 가내면꼬가로 빠졌으면 꼬추가로 면 좋겠어. 꼬가로어가로어꼬가로 빠졌으면 좋겠어. 꼬가로 빠졌으면 좋겠어. 꼬가로빠졌어가로빠졌어가로빠졌어가가가가가 닭다건 들어갈 것같은데 이거 한열닭건 들어갈 것같으데 <웃음> 그렇게 안 들어 열 닭볶음 흘리는건열닭열 닭볶음 열닭니아이거만도안돼다 비벼네 응간좀 봐봐 간 봐갖고 거우면 조금 배추를 마시고 설거지도 배추. 얌전하게 내 배추 이거 어? 야. 설거지도 야. 얌전하게 내 아니 이거 뭐 싸서 뭐간보에응 배추가 좀 짜서 조가 음 예, 조금 짜더라고. 배추 짜? 음. 많이 절고 넣었나? 응. 내가 어저께 오후에 늦게 절고 가지고 음. 빨리 안 절어지가. 음. 소금을 좀 많이 했어. 좀 절고 한 가면 일시 폭에 소금 한 푼도 넣다니까? 나는 무채를 안 넣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 쌓아서 먹어? 이게 무채서 먹는 거야 그냥. 칼 조금 걸려. 딱 맞아. 음, 오케이 말이. 음. 음? 음. 맞아. 음. 음. 조금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조금 뜨나? 뭐 간을 넣어야지. 뭐? 음. 배추 날러 아니 음. 소금 좀 넣을 텐데 격국을 좀 넣을 데 음. 여기 여기 맵붙지 그지? 항색가 저거는 조금 더 이거? 응 음. 그냥 따로 여기다가 음. 좀 많이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응짭짤해될 음. 음. 서면 음. 음. 됐어 좀더 음. 싱거? 응 음, 됐어 좀더따야돼짭짤해그러면은 음. 예. 음. 음. 그래도 싱거워져 음. 조금 더 넣을래? 어? 조금 더 넣어라 무하고 배하고 됐어 됐어 여기 아저씨 이 달아 몇개 갖고 오셔야 되는데? 대 여보 저 다다이처럼 갖자 버무르게 하나씩 갖다줘 좀 짜져도 괜찮아 아니 뭐, 그으면 김장김치는 삶으로 뭐, 매고 그래. 됐어 됐어 음, 맛있어. 아니, 쟤 아저씨가 쌈쌈 먹는 거, 짠름이라 이라고 잘라나오리나 왜, 봐봐. 야, 응? 쌈쌈, <웃음> 쌈쌈 먹는 거, 짠름 이거 잘라나, 또. 응. 쌈쌈 먹는 거, 만드니라, 이거 잘라는거 봐. 라 그래. 너무 많은 거 같아. 어, 양념이 많아? 더넣좀더넣 응. 다 많이 넣어. 좀더 넣어. 응, 됐어. 나, 아, 대즈바라 갖고 와, 그러고. 좀 냉겨놓고. 아이고. 겉절이에요, 겉절이. 굴도 있고. 이거는 왜안 찢었어? 응, 줘봐. 냈었는데, 겨울에 내가 다 했네. 응. 한갓 찢으면 이렇게 해 아이고. 나 혼자 있으면 방주까지 하고 다. 응. 음. 그거 다 쏘는 거야? 응. 미친 거 와서 이게 자라는 람이 와서 빨리 끊는 거야. 아무튼 자네나 나온 거야. 좀 여섯 시까지. 아, 어제는 우리 딸이 아파서 못 와가지고, 이거 우리 딸내지 갖고 가서 담으려고 이렇게 사이가 실어놨는데, 또 가지를 온다 그랬더 우리 사이가. <웃음> 이렇게 달아에도 담아갖고요. 통에도 안 담고. 달아에도 담아가지고 차이나 이렇게 실어놨어. 딸내지 가서 통에도 담으려고. 근데 가지를 온다 그래서, 이따 또통 오면은 우리 집에서 담으려고 아, 여기 딸래 김치 배달할거 사이가 지금 통가까 가지고 우리 집에서 다시 담네요 <웃음> 김치 갖고 시월을 해요 지금 올해는 숨이 푹 죽어서 그런지 얼마 안돼 그러니까 숨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음. 본거에 저번 거 저는 생각, 살아있지가 않아서 음. 이게 물은 더 많이 나올 수, 내나국물 응, 국물이 많네. 숨이 많이 죽어서. 숨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이게 짤까봐 가, 아주, 간을 어떻게 잘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거를, 비닐봉이 하나 뜯어, 이거. 그거. 이거는 처음에, 무, 양념이 모자랄까봐, 조금 더넣듯이좀더 하얗게. 여기서 고기, 이거 전자레인지라 좀 떳떳하게 기여서 먹어. 차다 보니까 제일 맛있더라고. 아, 예. 여기, 여기 쌈, 쌈 넣는 거 있고, 잉? 이거는, 이거, 봐봐. 아, 이게,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어? 이거 뭐야? 아, 하만 있어봐. 예. 이거는, 그, 쌈 먹는 양념. 예. 예. 다내 거고, 이거는, 응? 사드내야겠지 이거. 아, 예, 예. 고기 맛르지네 예, 예. 내가 닭발 있는 거 먹으라고 좀샀어 근데 이건 뭐? 이거는? 이거는 그 채지 채지 또 아니 아 이거 이거예이거요 이거는 그냥 그불안 그래? 들어가는 채지 근데 이거 안붙지응와나 안 아, 이거 통이 통이 잘 자라니까 통 개수가 무지게 많네 그니까 그렇죠. 러응 풀르게? 아니 뭘니까 이거는 이 세개는 부산 부산 딸한테 보내려고 이거는 두개는 포기김치 이거는 겉절이 굴도 있고 여러 번 넣어야 돼 보내야 되니까 젓국이 맛있어갖고 맛있네요 이게 잘 안되냐 안색게잘 담아야지 안세게 하려면 세번써 담아야 돼 비닐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 부산 딸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김장이 끝났어요 올해 긴장 끝났어요